와라 등, 콕하함 흠냐 흠냐 흠냐리 흠냐리 아이고 졸린다 아흠 <끄러> 음, 느낌표 흠냐리 아, <끄러> 아, 다 지금 몇 시야 오늘부터 새벽 훈련하기로 약속했는데 음 아직 2시 30분이렇군 덜 써. 하아 하아직 멀었네 <끄러> 잠들었었네몇 시야? 첫날부터 코치가 지각하면 문제다! 아, 4시네 조금 더잘도 되겠군 5시쯤 나가면 될 테니까 콜콜콜콜콜 잘 많이 옮겨네 <목소리> <없네. 목소리> 좀 <목소리> 좀 <목소리> 에휴, 일어나자 어차피 잠도 안 오네 하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<목소리> 아, 아우, 잠을 설쳤더니 졸려 죽겠네… 느낌 표 무릎 펴! 뭐야! 왜 창문이 화해지는 거야! 누가 창밖에 불을 켜놨나? 5시 30분! 으악 늦었다! 아이고 큰일 났다! 애들한테 뭐라고 놀러대지 좋아요. 아이 쿠뭐야 빙글빙글빙글빙글. 아 어, 대신만 어, 당황 당황. 느낌표 안에 느낌표. 너 정말 신문을 돌리고 있었니? 주섬 주섬.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? 안 들려 안 들려. 안 들려. 돈 때문에 그러냐? 유지 의아줌마 얘기로는 통장에 돈이 꽤있다던 지금. 응. 찌리리 땀 삐질 점삐점삐점 오냐오냐 알았다 신문 툭더 이상 머지 않을게 빨리 신문이나 돌리고 와라 난 그동안 창수에게 가볼 테니까 <웃음> 네 구독 헤헤고뭐 하니 하니 전헤헤 순정만화 눈동자돌아라신 엄마에 대한 하니. 나에게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어 다음 화에 계속? 구독과 좋아요